안녕하세요 트레이너 한미녀입니다 오늘은 매일 10분씩 할수 있는 스쿼트 운동을 가르쳐드릴까 하는데요 저만 믿고 10일만 따라하시면 허벅지가 금방 단단해지시는게 느껴지실거예요자 저를 따라해보세요 하나 둘 하나 둘 그래 한미녀 더 유명해지렴 더 유명해져야 내가 더 복수하는 데 재미있지 않겠어? 대표님 들어가 봐도 되겠습니까? 들어오세요 대표님 이번 신제품을 유튜버에게 광고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? 요즘 효과가 좋은 것 같던데 그거 괜찮은데요? 제가 요즘 눈여겨 보는 이미지가 참 좋은 유튜버가 있긴 한데, 대표님도 유튜브한테 관심이 많으시군요. 누군지 알수 있을까요? 한미녀라고, 진다영. 내가 부탁하나 하려고. 이번에 화장실 청소 당번이잖아 그런데? 흐으니 진짜 짜증나네 야! 니가 해달라고 그러는 거잖아 왜 이렇게 야, 답답하니? 닥쳐봐 우리둘이 이야기하고 있잖아 아, 미안 미녀야 야 찐다 요 <웃음> 이름이 어떻게 찐다니? 딱 없는 너랑 어울리는 이름이다 그치? 그런데 왜 이름값 못하고 이렇게 자존심이 세? 그래도 청소 당번은 너잖아. 어... 그러니까 부탁을 하는 거잖아. 싫다고 한다면? 어머, 미안. 내 인내심이 1 분이라서 넌안 되겠다. 도도야, 네가 알아서 해. 이 멍청한 돼지 냐석 오어봐라이 돼지야 내가나 대신 화장실 청소해 주니까 미안해서 도와주려고 하다가 뭐야 어... 그 표정? 짜증나? 그런 거 아니야 에이, 장난이야 장난 그런데 너한테 화장실 냄새가 너무 나니까 내가 씻겨준 거야 고마운 줄 알아? 알았지? 어... <웃음> 이거 놔! 다영아 내가 그동안 너무 심했지? 내가 너네한테 잘못한 거라도 있어? 그래서 사과하려고 그동안 괴롭혀서 미안 그런데 그렇다고 선생님한테 이러는 게 어딨어 친구끼리 장난 좀친구잖아 선생님이 너같이 백도 없고 돈도 없는 애 말을 믿어줄 것 같아? 아니면 나처럼 백도 많고 집안 빵빵한 애 편을 들어줄까? 네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건 다 뒷배경이 있어야 그 말이 사실이 되는 거야, 다영아. 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데? 너 같은 애들은 왜 그게 궁금해? 그거야. 난 이래도 아무 일 없고. 넌 그래도 아무 일 없으니까. 널 보호해줄 부모님이 없으니까. 이해했어? <웃음> <웃음> 그 이후 나는 자퇴했고. 네 생각만 하면서 진짜 열심히 공부했고. 정말 악착같이 살았어. 네 말대로 뒷배경이 없으면 내 말은 거짓이 되는 세상이었거든 여러분들! 이번에 제 남자친구이자 남편이 될 사람을 소개할까 해요! 안녕하세요! 한민여 남자친구 서강입니다 아, 곧 결혼식인데 너무 떨려요 구독자분들의 사랑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감사합니다 오, 이 반지는 남자친구가 저한테 청혼할 때 줬던 반지인데요. 여러분, 이거 보세요. 무려 500만 원이 넘어가는 반지랍니다. 이번에 우리 회사 광고 모델 있잖아요. 그거 유튜버 한민혁 씨로 하기로 했어요. 미팅 날짜 좀 잡아줄래요? 네, 대표님. 안녕하세요 대표님. 네 반갑습니다. 진다영 대표입니다. 네 반가워요. 영광이에요. 이렇게 큰 회사에서 저를 모델로 발탁해 주시고 나야말로 영광이지 미녀야. 어, 어, 네? 나 기억 안 나? 나야, 진다영. 음, 어, 아, 누구더라? 지금까지 1 0년 동안 난 너만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넌 나를 기억하지도 못하는구나 어... 너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었나? 어... 그래, 같은 반이었지 이제 기억 좀 나니? 네가 내게 했던 짓들 그랬나? 잘 기억이 안 나는데? 뭐? 기억이 안난다고? 아휴 진짜... 뭐 이런 회사 좀 차리고 잘되니까 시간이 좀 남아도나봐 어이 없어 나 간다 너! 나한테 사과 할 생각 없어? 사과? 그래 사과 네가 나한테 했던 짓들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을 만큼 잔인한 짓들이었어 하지만 지금이라도 나한테 진심을 담아 사과한다면 내가 미쳤니? 뭐? 네가 9년이든 10년이든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지는 관심 없어 그냥 왜애먼 사람 불러다가 학폭이니 뭐니 죄인만 드는지 모르겠네 나 <웃음> 증거도 없잖아 뭐? 그래.. 이제야 기억난다 찐따요 여전히 구질구질하구나 어휴.. 지질이 운도 없지 다시는 연락하지마 증거도 없는 일로 또 나를 협박한다면 그땐 경찰서에서 보는거야 알았어? 정말 다행이다 미녀야네가 변했으면 마음 약해질 뻔했는데 하나도 안 변해서 정말 고마워 자기야, 그냥 잘하고 왔어? 어, 어... 야, 아니 뭐... 왜, 왜 그래? 뭐, 계약에 문제라도 생겼어? 어, 그냥... 이쪽 회사가 원하는 이미지랑 나랑 좀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안 하기로 했지 뭐 어때 자기야 자기는 이제 곧 아무것도 안해도 이력 그룹 후계자의 며느리가 될텐데 이런 작은 회사 광고 하나 안 한다고 그렇게 시몰케 있는 거야? 응? 왜... 왜 그래? 무슨 연락이길래 그렇게 봐? 글쎄... 누구한테 온 건지는 모르겠는데 학창시절에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보낸 문자 같아 이런 문자가 왜 나한테 왔지? 뭐? 자, 잠깐 줘 어? 응? 뭐, 봐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를좀 아. 고 왔나봐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어? 아, 아니야. 뭐 여기서 기다릴게. 아니야, 자기야 먼저 가. <웃음> 응, 응. 다시 올줄 알았어. 또 보니 반갑다. 반가워? <웃음> 이게 뭐하는 짓거린데? 내 남자친구 연락처는 어떻게 알고 그딴 메시지를 보냈어? 너 때문에 내 인생 망가지면 책임질 거야? 메시지? 무슨 메시지? 네가네 남자친구한테 학교폭력내용 보냈잖아! 그래.. 내가 네 남자친구한테 메시지 한통은 보낸거 맞는데 그게 너의 학폭내용이었어? 난또 증거없다고 내빼길래 네 얘기가 아닌줄 알았지 야.. 진다형.. 개수작 부리지마 이미 지난일이고 끝난일이야 네가 부모도 팩도 없는 주제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설치나 당한 일을 왜 이제 와서 들먹거려? 다이 네 자업자득이었잖아. 안 그래? 인정하는 거야? 어? 뭐? 네가나 학창시절에 괴롭혔던 거 내가 네 남자친구 핸드폰으로 보냈 네요 전부 인정하는 거냐고 그래... 내가 너좀 괴롭혔다 그래서 뭐? 뭐가 바뀌니? 여전히 증거는 없고 또넌 여전히 날 흠집조차 내지 못할텐데 과연 그럴까? 잘 찍혔네 네 얼굴 목소리 전부 다너 설마 다 녹화하고 있었어? 그래 우리 회사 광고 모델은 못 시켜주겠지만 학교폭력 유튜버 고발 영상 주인공은 시켜줄 수 있겠다 야너 미쳤어? 그러게 기회 줄때 고작 원한 건 진심 어린 사과였을 때 하지 그랬어 너, 예쁘게 편집해서 뿌려줄게 걱정하지마 그럼 잘 지내 한민녀 잘 지낼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<웃음> 너... 너... 너 죽여버 거야! 나는 이슈를 다루는 유튜버들에게 한미녀의 학교폭력 인정 영상을 뿌렸고 유명한 유튜버였던 한미녀는 한동안 화제가 되다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결혼도 파운 유튜브도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뿅 구독 뿅 좋아요 뿅 <뮬러> 안녕